현의 비하인드 안녕하세요 스타리다랗다 몇몇에 오셨어요? 아유 대박 제가 드라마 한다고 그리고 드라마 하면서 처음으로 또 소포팅을 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 커피차예요 핸들이 해준 커피차 아쉽지 않네요. 맛있게 먹었다면 명기탱기를 외쳐주세요 진영이 명기팀 지금 카메라 찍는 분들이 저희 의사 분들이에요 지금 이 카메라가 그 저희 화보 인터뷰 중에 그 SNS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던 분이거든요 손뜨고 계세요 실수신가요? 스타일이신가요? <웃음> 스타일이죠 주문 받겠습니다 에이드 있고요 r o 티 티, l 버리지 커피 a b e 트를 하신다면 아메리카노 안 한다면 v e to 아 s k you to a 리얼 you to a 이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들 u to ask you 도겠습니다 되게 멋있게 로고가 붙어있네요 악마판사. 오 청결을 위해서. 마스크와 이렇게 악마판사 그리고. 수건도 있고요. 악마판사 수건 그리고 악마판사. 솜블러. 혹시 해는 또 아티스트를 닮아가죠? <웃음> 센스있고, <이렇게. 웃음> 아메리카노 시켜서 아까 팬분들이 벌써 출근할 때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 진영이의 비하인드. 뭐, 악마판사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진짜. 좋은 선배들과 선배님들과. 감독님들과 촬영 잘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드라마가 나올 거라고 생각. 많이 봐주세요. 그냥 그대로 어, 그대로 내도. 네네. 아 가져가시죠. 그러면은 가져갔어요. 이제 아저 이제 저한테 되는 거예요? 스토리 진여시 스토리. 오. 네. 아, 와. 그래서 회사권에 그렇게 가져가시면 네. 아마 네. 바로 바로 다들 보실 거예요. 수 있을 거고. 음. 음. <웃음> 나 하나 들었지? 들었지? 스토리를 가져가는 방법 제가 듣게.